좋아서 melt my heart 봄의 향기 담은 그대를 보며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't know what to say You a r e just like one spring day 설레임을 주는 걸 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새로 느껴져 Something in my heart 이맘 전하고 싶어 When you ring my valentine So a g a i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고 나 우릴 비추고 Wit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니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내게로 가서 melt your heart 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 보고 Just like shining stars 서로 바라보는 이곳 I'll be always by your side s o n n y day you make my dream come true 행복한 너 그리워 나 우릴 비추고 w i e t h you by my side 멈춘 시간 속 서로가 마주하는 이곳 I've been waiting for a l o v e like this s Oh, 기분 좋은 바람 불어와 행복한 너 그리도 나 우릴 감싸고 With you by my side 지금 이 순간 서로가 마주하는 지금 I can see you through a little far away 이게절이 지난데 내 진심을 내게 전할 수 있게 나의 뿜에가 되고 고백할 거야 You will always be my everything to me. Oh o m e d a y t i d y di di di, someday, someday, di di di, stumble, s u m b u m dum dum dum t e di y ta t everything is so important.